요즘 돈 벌기 참 어렵죠? 이거 하나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양코치입니다 자 요즘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찍는 등 아주 코인들이 핫합니다 다만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류들의 코인들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좋은 리턴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미 버스는 간것 같고 나는 아직도 버스 정류장이 있고 무슨 버스를 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버스를 타야 될까? 나는 무엇을 사야 할까? 여러분 코인들이 아주 이름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등 이런 이름 있는 코인들만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주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은 홀로체인, 펀디, 카르다노, 시비 이런 류의 1불 미만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아주 많이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을 제가 이번에 새로 개설한 미국 주식 그리고 크립토 방에서 제가 이제 공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세배네배까지 수익을 만들고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그 수익의 일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정말 별다른 거 없이 구입 한번 한 후에 몇주 후에 리턴이 100% 200% 300% 400%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산 한 코인방에서는 여러분들이 별다른 코인 뭐 리서치를 하실 필요가 없이 제가 리서치를 다 해서 어느 것들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최대한 어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데 제 코인방 회원분 중한 분이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을 거래를 하셔가지고 옆에 보시듯이 아주 좋은 수익을 만드시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 108%, 86% 그리고 엄청난 193%의 수익률까지 내가 투자한 돈이 몇 배가 될 수가 있는 그러한 투자 환경이 바로 현재의 크립토입니다 자,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서 뭐 홀드만 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 스테이킹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 넣어둔 돈에 5%에 10% 최대 20%까지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정도의 이자율을 받으면서 그 크립토에 투자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은행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을 샀다면 뭐 적은 돈으로 샀을 경우에는 뭐 적은 돈을 떠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샀더라면 그거 해봐야 5%에서 한 20% 정도의 수익 네, 이 정도가 솔직히 작은 건 아니지만은 1불 비만 네, 아니면은 얼트코인 이러한 포텐셜이 상당히 큰 코인들 을 우리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방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배로 많은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공개를 해드리고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구매하셔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또 기회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코인으로 수익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제 웹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어, 미국 주식 그리고 크립토 방에 클릭을 하신 후에 가입 결제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세에서 솔직히 뭐 가장 핫하다면 핫한 테슬라 주식을 한번 봐보죠. 네, 요즘 주가가 상당히 떨어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수록 더욱 과감해지셔야 합니다. 자, 순수히 기술적 분석의 관점으로 테슬라를 보았을 때는 현재 업 트렌드라인이 아직 살아있고 트렌드라인 서포터 터치 후에 삼각 수렴의 상방 브레이크아웃을 나온 걸 보아 역시나 계속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 또한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한 20주 정도 더사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년 동안 가장 유명한 ETF 아크 ETF가 있죠 이 아크 ETF의 CEO인 캐티 오드가 말하는 것은 2025년까지 어, 이분이 테슬라 주가를 생각하는 이, 이 가격은 2,500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 뭐700 미만 정도를 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셔가지고 몇년 동안 홀드를 하시면은 아주 괜찮은 수익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이기도 하지만은 솔직히 테슬라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단순히 테슬라라는 기업을 보기보다는 일론 머스크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테슬라의 목표가 원틸리언 달러라는 그 가치 그 가치까지 이제 가는 것이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 테슬라의 목표인데 2025년까지 만약에 주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확실히 원틸리언 달러라는 그 가치까지 올라가는 데는 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코인방에서는 첫 번째 사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주식들 자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미국 주식시장을 옵션 트레이딩 콜오더, 풋오더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어떤 종목을 어느 가격에서 우리가 콜오더를 넣을 건지 풋오더를 넣을 건지 구체적으로 가격까지 다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코인들을 리서치를 해가지고 어떠한 코인들이 몇 배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포텐셜이 있는지 이러한 코인들을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제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4월 첫째 주인 이번 주도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아주 좋은 수익 만드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